안녕하세요. 이번에 어, 자가 지방 안면 자가 지방 이식을 받고 V 라인 지방 흡입을 받은 쌀이 없습니다. 이예나입니다. 저는 2주 전에 어, 이제 허벅지 옆과 엉덩이에서 지방을 뽑아서 얼굴에 이마 그리고 앞광대, 팔자, 턱끝에 넣었고요. 그다음에 V 라인 지방 흡입을 했어요. 지금 2주 정도 됐고요.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만족스럽습니다. 저는 이마와 앞광대 팔자 턱끝을 넣었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일단 이마 같은 경우는 제가 트랜스젠더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얼굴에 뭐 남상이 남아있는 거를 견딜 수가 없어요. 근데 대표적인 남자와 여자 골격의 차이는 이마에가 또 중요하거든요. 아무래도 여성분들의 이마가 조금 더 매끈하고 이마와 눈썹이 이어지는 라인이 각이 질수록 조금 남상이 드러나는데 물론 여성분들 중에 서 각진 분들이 있긴 하지만 트랜스젠더인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들어요 남성적인 부분이 남아 있다는 것이 그래서 어 항상 앞머리를 내리고 다녔어요 이마를 가리려고 근데 이마를 지금 까고 다니고 있죠 이마가 지방이식을 통해서 매끄러워 지고 나니까 아무래도 조금 자신이 생기고 이렇게 이마를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더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<웃음> 자 그리고 여기 볼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좀 여기 꺼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는 살짝 채워 넣은 느낌이고 팔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떤 나이를 먹어 간다는 것 동안의 적이거든요 안티에이징은 팔자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을 저는 그래서 팔자도 좀 넣었고 저는 전통적인 무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턱 끝에도 넣어서 뾰족한 턱을 완성하였고요 을이 자가 지방이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 몸에서 뽑아놓은 지방을 5개월간 보관을 하고 요거를 한한두번더 넣을 겁니다 그래서 스택을 쌓아가는 거예요 차곡차곡 지방을 얼굴에 쌓아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걸 만들기 위해서 한두 번의 시술을 더할 것이고요 근데 정말 대박인 게이 V라인 지방 흡입이에요 저는 지방이식의 효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이런 V라인 지방 흡입은 사실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병원에서 추천을 받고 했는데 음, 어떤 병원인지는 비밀 <웃음> 그 병원에서 추천을, 추천을 받고 했는데 어,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어떤 성형만큼 와 드라마틱한 변화다 이게 정말 내 얼굴? 막 이런 건 없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문득문득 문득 느껴지는 뿌듯함? 오며 가며 거울을 볼 때마다 어? 괜찮아졌네? 이뻐졌는데? 약간 그런 느낌? 그러니까 무엇인가 부족했던 2%를 조금 찾은 느낌이에요 선정리가 됐다고 라 보는 게 깔끔한 것 같아 뭔가 확 변했다기 보다는 미묘한 그런 선들이 아름다운 곡선으로 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방흡입은 음, 2주가 지났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밥을 먹을 때 입을 크게 벌리는 데는 조금 약간 버겁습니다 아직도 입을 엄청 크게 벌리는 건 조금 어려운데 뭐 이거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하고 그런 면 빼면 은 저는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2주가 지난 제 얼굴은 이렇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정면 측면 옆면 이쪽 측면 옆면 아래서 본거 이마가 변한게 확 느껴지죠 옆에서 보면 라인 정리된게 확 보이죠 이렇게 됐습니다 성공 <웃음>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얼굴로 감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뿅